어, 다 흡수했으면 장땡이이내복성이요내 복성이요. 나발이. 내 나발이 그러니까 주나라가 중국 민족을 대표하고 그 주나라의 동이족은 다 흡수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동의동의 해봐야 다 흡수된 애들 얘기하는 거라고 <웃음>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기마디입니다 지난 영상에 의해서 함부로 역사 왜곡을 하는 중국인들을 울리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전개되는 논리는 대부분이 이덕일 박사의 사기 2000년의 비밀을 참고하였습니다. 사기 2000년의 비밀은 세계 최초로 사기 3가 주석을 강독하고 사마천의 사기를 논파한 신주사기 시리즈의 보급판이므로 사료와 논지 전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특징을 갖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미친듯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국 언론에 세뇌되어 너네 한국은 중국에 속국이었다 라고 뇌없이 말했다가 이 말을 들은 중국인들이 조용히 숨습니다. 중국인들이 시조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망과 오제, 즉 사망오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오제는 전원 동이족이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중국은 초백서를 인용하여 복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희는 하와민족 인문에 앞선 시조다. 그는 세상을 창조한 창세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가장 이름 문헌에 기록된 창세신이다. 성은 풍씨이며 이름은 복희, 포희인데 희황, 황희 등으로도 칭했고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복희라고 했다. 후세의 조정과 관방에서 태호복희시라고 불렀고 청제 태호복희라는 말도 있다. 중국 백도백과 즉 태호가 복희고 복희가 태호이며 희황과 황희가 바로 태호이며 복희입니다. 그러니까 태호복희입니다. 중국에서도 태호복희를 동의 영웅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동이족및 하와족의 조상이자 수령으로 동방의 시조신이고 이는 동방천제인 청제이다. 그것은 때때로 초백서의 창세신인 복희씨와 합병되었다. 중국 백도백과. 복희를 하와족이라고 하고 싶어도 그가 동해족이라는 사실은 결코 왜곡할 수 없는 수천년에 이어온 공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인물을 들고 복희는 하와족의 시조라고 하고 태호는 동이와 하와의 양쪽의 시조라고 하면서 때때로는 동일인이 혼자 자기가 자기를 합병하는 등쓰리슬적 요만한 양념을 칩니다. 그러다보니 중국은 태오복희를 태오와 복희라고 하면서 동일인물을 가지고 서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는 등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입니다. 중국 황하 문명의 핵심 문화가 용산문화이고 그 용산문화의 전신은 앙소문화입니다. 중국은 이 앙소문화 시기에 화서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서국을 만든 화서라는 사람을 중국에서 설명하기를 복희와 여화의 어머니이자 염제와 황제의 먼 직계조상이며 인간의 조상 중화문명의 모체 중화민족의 시조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서는 동의족인 삼황의 조상이므로 당연히 족보를 동의족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앙소문화에서 용산문화 용산문화에서 중국이 자랑하는 황하 문명으로 계승됨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하와족의 문명이라는 것에 대한 실체가 과연 있긴 있는 것인가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화서는 삼황의 조상이고 삼황중 복희 신농은 동의족이며 중국인들이 하와족의 대표라고 하는 황제 역시 화서의 후손인 동이족 복희의 후손이기에 동이족이며 황제의 아들인 소호 김천으로 시작하는 오제 역시도 동이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리들은 우리들이 이 역사 문제를 부숴버리는 일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어차피 황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동이족임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중점 논리와 허점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잡아놔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동이족을 무너뜨린 황제는 하와문명의 대표자다. 두 번째는 그리고 동이문명은 주나라 때부터 하와문명에 편입되었다. 여기서 이 1번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 2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중! 확실히 정리할 것과 주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이두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중국은 사망 중두 인물인 복희와 신농이 동이족이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동이동의하는데 바로 동이족의 정통성은 여러분 한국 사람에게 있습니다. 동이는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중국이 자기 자신들을 동쪽의 오랑캐라고 할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사망 중 나머지 한 사람인 황제에 대해서만은 하화족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사마천의 사기를 근거로 하여 동이족 치우천원과 맞선 황제를 하와족의 대표처럼 설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영상을 몇 마디로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역사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국제미화됩니다. 여러분이 뿌리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으면 또 외세가 침략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외세의 이상한 사람들처럼 비춰지게 하지 마십시오. 사마천은 사기 오제 분기를 어떻게 썼었죠? 네, 동이족들인 사망 오제가 있는데 사망들 태오복희, 연제신농, 황제헌원 줄여서 복희신농황제 중에 한 인물인 황제를 뽑아서 유명한 동이족인 치우와 73회 동안 대팡직에 싸웠던 이 황제라는 인물을 동이족과 하와족을 갈라치게 할수 있는 훌륭한 스토리 소재로 가공해낸 것인데요. 어떻게 했냐면 치우는 구리의 임금이다 금살 치우라는 말을 써서 동이족끼리의 전쟁이었던 치우와 황제의 싸움을 황제를 하와족으로 설정하여 하와족의 승리처럼 기술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기에 모두 동이족인 삼왕 오제 중 삼왕을 아예 없었던 것처럼 기술을 하지 않았고 본래 오제의 첫머리이자 동이족인 소호 김천을 빼버리고 그 오제의 첫머리에 하와족의 대표로 조작해버린 황제를 끼워넣으면서 황제로 시작하는 오제 역사를 창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오제는 오제 중첫머리인 소호 김천의 후손들이며 나머지 네 인물인 제전욱, 제곡, 제요, 제순 이 내부는 동이족인 소호 김천의 후손들이니까 첫머리인 소호 김천이라는 아빠를 빼버리고 하와족의 대표로 조작한 황제를 박아 넣으면 저 전욱, 곡, 요, 순은 아빠와 할아버지가 소호, 김천이 아니고 중화민족의 대표로 설정된 황제라는 인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두 하와족의 계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욱, 곡, 요, 순의 조상이 황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로 조상이 하와족으로 바뀐 것입니까? 아니었죠 소호, 김천은 황제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소호 김천을 못 알아보도록 소호를 현효호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써놨고 오제의 제위에도 오르지 않은 사람처럼 묘사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자 여러분 아, 안 어려워요 어? 구, 지, 집중 국제미야 국제미야 돼요 다, 자, 다시 한번 정, 짧게 정리하면 사망인 복희 신농 황제는 세분다 모두 동이족인데그 중에 한 분인 황제가 똑똑하고 야무진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다? 바로 소호 김천이다 그 소호 김천으로 시작되고 그 후손들로 이어진 다섯 분인 소호 김천 제전욱 제곡 제요 제순이라는 오제가 있는데 사망이라는 조상이 동이족이므로 당연히 후손인 오제 역시 동이족이라고 정리 때렸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후 한나라 때 사람들이 바쁘게 농사만 하고 인터넷도 없다고 어떤 놈이 이 옛날 일을 함부로 가져다가 사기라는 제게 생구라를 쳤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네, 사마천이죠. 사마천이 치우와 황제의 싸움을 훌륭한 갈라치기 스토리 소스로 삼아서 동이족과 하와족 대표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카공하고 하와족의 승리처럼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어떻게 했어요? 본래 동이족인 황제의 아들인 소호 김천을 오제의 천머리에서 지우고 그 첫자리에 하와족의 대표로 설정된 황제를 끼워 넣음으로써 실체가 없는 하와족이라는 소설을 완성하였다고 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기라는 책에 본래 오제 앞에 있는 삼황은 아예 기술을 하지 않았고 본래 있던 소호 김천의 존재는 현유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위장했으며 제 위에도 못 오른 사람으로 설정하여 구석에 그냥 짱 박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망오제라는 동의족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와족의 계보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팩트는 뭡니까 사망오제는 모두 동의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혼동하게 하는 부분이 동의했다가 하와를 했다가 하면서 자꾸 뭔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자 여러분 30초만 30초만 두 개의 시각으로 한번 간단히 나눠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세요 사망오제는 모두 동의족이다 여기서 한번 딱 끊어요 그냥 그죠? 사망오제는 동의족이다 여기서 딱 끊었어요 사망오제는 동의족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머릿속을 한번 헤집어볼게요 이제 중국인들의 시각으로 봐보는 겁니다 그들의 시각으로 봐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실과는 다르게 실제 저 사실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중국인의 머릿속에서는 사마천의 사기라는 조작서를 근거로 하여 중화민족인 하와족 대표인 황제가 동이족을 물리쳤으며 오제는 하와족인 황제를 대표로 그 후손들이 써내려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다 중국계 보이다. 그런데 실제 사실은 어땠다고요? 대답하세요. 사망 오제는 모두? 그렇습니다. 동이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청해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도 알아. 상나라, 이전에는 동이족 역사가 맞다고. 중국 역사의 시작은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를 대표로 봅니다. 그래서 줄여서 하상주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하나라와 상나라는 원래 실체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전설의 국가이든 실체가 있는 국가이든 그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나라들이 동이족의 나라인 것은 중국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상주인 하나라 상나라는 그래 동의족인 거 알겠고 주나라만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상나라 동의족 맞아 아 누가 뭐래 근데 나중에 주나라가 동의족의 나라들을 다 흡수했다고 오케이? 아다 흡수했으면 장땡이여 역성이요내 네, 나버리 그러니까 주나라가 중국 민족을 대표하고 그 주나라의 동이족은 다 흡수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동이동이 해봐야 다 흡수된 애들 얘기하는 거라고 <웃음>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말은 국가가 성립하기 전부터도 원래 하와족의 문화가 어디 짱박혀 있었는데 갑자기 동이족을 지배하고 동이족을 하와족의 문화로 편입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동이족은 너네 거 맞긴 맞아 그런데 중국 하와족의 주나라가 동이족을 이기고 편입시켰어 그렇게 봐서 동이족의 역사는 하와족의 역사가 된 거야 또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다 중국사라고 아 끝났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난 건 자기들끼리 끝난 거지 우리끼리 끝난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아 쟤네 뻥잘 치는데 진짜 주나라가 중화민족의 국가로 볼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처음에 말씀드린 화서와 복희의 이야기로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 주장 자체도 논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주나라가 어떻게 탄생한 나라인가부터 일단은 봐야 중국인들이 하는 말이 또 뻥인지 아닌지 그 진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강자는 우리에게 세속을 떠난 낚시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집안은 가난했지만 정치와 병법에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능력만 있다고 해서 기득권의 울타리에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강태공 역시 산나라에서 짬당한 사람이었기에 폭정을 일는 상나라를 어찌하면 바로 세울까 이 고민을 하면서 낚시터이나 주로 있었나 봅니다. 원래 대우를 안 해주면 그 정권은 폭정을 하는 정권이라고 쏘아대는 게 현재도 국룰이고 세계적인 룰이죠. 사람 사는 모습이나 그 마음이라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같지요. 강태공이 낚시터에서 그러던 중에 희창이라는 지방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강태공이 이 집안하고 어찌어찌해서 잘 엮여가지고 상나라의 주왕을 붕괴시키고 주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주나라를 세운 바로 지금 이 시점부터 중국 천자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동이족의 나라를 부셔버린 중화민족의 주나라가 이렇게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다 좋습니다. 그런데 강태공이라고 불리는 강자라는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강씨라는 성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계보를 추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이족의 나라인 상나라를 붕괴시키고 이 주나라를 세웠다는 강태공과 희창이라는 씨들의 조상은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다 해결될 문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기 2000년의 비밀을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뭐 논리는 사실상 중요한 많은 부분에서 직접 인용 수준입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이르기를 설문의 자의 성의 뜻을 사람이 낳은 바인데 옛날에 신성한 어머니가 하늘과 감흥해서 아들을 낳아서 천자라고 한다 라고는 말을 인용하면서 성이라는 한자의 부수가 여자, 여인 것은 성이 어머니 쪽의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모계사회에서 나왔음을 대변한다. 이후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전환되면서 성이라는 것도 점차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었으며 같은 성을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성 외에 씨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말하기를 중국에는 8대 성이 있는데 그 8대 성이 모든 성의 뿌리다. 중국의 모든 성씨는 이 팔대성에서 갈라져 나온 것이다. 팔대성은 희, 요, 규, 사, 강, 영, 길, 운이다. 이 한자들의 중심 의미를 가지는 부수는 모두 여자 여자이다. 이것은 중국의 고대 성씨가 모두 모계 사회의 유산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모계 사회는 동이족에서 먼저 출현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의 팔대 성씨가 동이족에서 나왔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여성을 굉장히 신격화하고 귀하게 여긴 것은 우리의 홍산문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물로 여신상이 있는 것입니다. 동이족 황제 헌원과 소호 김천의 후손인 신라 사람들은 마치 그 전통을 이어듯이 선덕여왕 같은 여왕들을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태공은 여자 여자를 부수로 쓰는 강시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시창은 누구입니까? 나중에 문왕이 된이시창의 이름을 보면 여자 여자 부수가 들어가 있으므로 이 사람 역시 동이족으로볼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백도백과는 사기 삼가 주석 중 하나인 사기 집회를 빌려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강자하는 본명이 강상인데 곧동해바닷가에동이족 출신 사람이다. 상나라 사람들과 같은 혈통연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 동해바닷가라는 위치에 대해서 베인의 사기 집회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의의 땅이다. 강태공은 동해바다에 살던 강씨이며 상나라 혈통의 동이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상주국가는 모두 동이족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동이족인 염제 신농씨는 강수 근처에 살았기에 강시성으로 하였습니다. 염제 신농은 강태공의 시대로부터 오래전에 사시던 강시 조상님입니다. 책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째, 강태공이 동이족 강시면 그 강시의 시조인 신농 역시 동이족일 수밖에 없다. 둘째, 태공이 살던 상나라 사람들 역시 동이족일 수밖에 없다. 또한 삼가주석 중 하나인 삼아정의 사기 세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공의 성은 강씨이며 염제신농의 후예이며 백이의 후손이다. 여기서 말하는 백이는 흥보가 기가 막혀 노래에서 나오는 수양산에서 죽여죽던 고주국의 백이 숙제의 그 백이가 아니며 이 백이는 염제신농의 14세 후손으로 강씨이며 공공의 현손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강태공의 선조인 공공은 강씨이며 공공의 선조인 백이도. 강씨이고 1 0의 14세 선조인 염제 신룡은 강씨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강태공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강태공은 동이족 사람이며 염제 신룡의 먼 후예였던 것입니다 강태공은 누구였습니까 상나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며 살던 중 희창을 만나서 작당 모의를 하며 상나라를 붕괴시킨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하와족으로 성립되었다는 주나라는 실제로는 어떤 나라가 됩니까 동이족들이 세운 나라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이족이 세운 나라인데 그들이 중국 천자를 표방하였다고 하여 뜬금없이 그게 하와족의 세계를 천명한 것으로 볼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주나라를 세우고 중국 천자를 표방한 것은 어떤 맥락에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날의 정치에서도 어느 정당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정부를 폭정, 역적이라고 공격하며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에 일조하는 장면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만을 요직에 앉히고 있는 것에 대한 큰 불만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즉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워서 중국과 천자를 표방한 강태공과 희창 세력들은 하와족이 동이족을 점령하고 흡수했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같은 동이족으로서 짬당하고 있던 또 다른 동이족 세력이 중원을 장악했다는 자부심의 천명이며 같은 동이족끼리의 싸움에서 이긴 진짜 동이족이라는 정통성의 확립이라고 봐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입니다. 즉 이것으로서 하상주 3대 국가는 모두 하와족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동이족끼리의 역사 전개 과정이었다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국인이 옵니다. 하와족의 실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중국에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는 그저 역사로 보자고 중국 역사는 중국 무술처럼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무술가는 혼자 무술을 보여줄 땐 표정이나 폼이 아주 그럴싸한데 막상 링 위에 올라오면 다 개싸움, 킥복싱, 복싱으로 일관하죠. 중국 무술이든 중국 역사든 말만 청산유수지 실제로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가 없으니 실체가 없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폄훼하거나 우리나라를 말도 안 되게 드높이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역사를 역사로 보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먼저 가만히 있는 우리를 깔아내리고 공격적으로 몰아세웁니까 왜 역사 왜곡을 합니까 그리고 한국인들은 스스로 알지 않고 그 거짓말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꼭 알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국민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